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현지시각 6일 미국의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2020에서 컴퓨터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알만한 델사의 게이밍 pc 브랜드로 이름을 떨친 에일리언웨어가 닌텐도 스위치를 모델로 삼은 윈도우 10 포터블 기기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기기의 이름은 콘셉트 ufo 보시다시피 닌텐도 스위치와 매우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수천시간을 투자하여 인체공학적으로 개발된 좌우에 장착되어 있는 패드들은 스위치처럼 탈부착할 수 있는 방식이며 별도의 주변기계에 장착시켜 콘솔의 패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고 뒤편에 마련되어 있는 판을 이용하여 기기를 거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위아래로 존재하는 USB-C 타입으로 TV, PC, 모니터에 연결을 할 수도 있는 이 콘셉트 UFO는 그야말로 스위치의 PC 버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다보니 닌텐도 스위치와 각종 스펙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먼저 닌텐도 스위치의 디스플레이는 약 6.2인치에 720p의 화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콘셉트 ufo는 8인치에 1200p FHD보다 약간 더 뛰어난 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ufo의 무게는 약 2파운드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약0 9킬로그램으로 닌텐도 스위치가 조이콘까지 장착하였을 때 무게가 398g이므로 닌텐도 스위치보다 콘셉트 ufo가 약 2.5배 더 무겁습니다 기계 스펙에 관련해서는 엘리언웨어 측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알수 없지만 테크놀로지 전문 웹진인 더 버지의 기사에 따르면 UFO는 윈도우 10의 포터블 기기답게 기계 뒷면에 열을 식혀줄 쿨러가 부착되어 있는데 루켓리그를 플레이하는 것만으로도 팬들은 이미 미친듯이 돌고 있었고 소음 또한 엄청났다고합니다 물론 아직 프로토타입에 불과하다 보니 배터리, 성능에 대한 스펙이 공개가 되질 않아 이 기기가 어떤 스펙과 어떤 사양을 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그래도 현장에서는 로켓리그 뿐만 아니라 F1-2019, 모탈컴뱃11, 월드웟 Z 등 딱히 저사양은 아닌 게임들을 시연하는데 물론 PC처럼 최고 옵션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순 없었지만 상당히 괜찮은 수준의 그립백 사양까지 문제없이 구동이 가능하였으며 이는 스위치의 이식작들보다 뛰어나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 기기의 존재의 의의와 장점이 부각됩니다. 바로 전세대 휴대용 게임기인 PS Vita와 닌텐도 3DS를 살펴볼까요? 일단 ps 비타는 휴대용 게임기기 로서의 성능도 애매하였으며 부족한 독점작들과 트리플 a급 게임들의 부재로 처참하게 몰락하여 현재는 단종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오와 젤다라는 거대한 독점작을 무기로 삼고 있는 닌텐도 는 당시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듀얼 스크린이라는 참신한 기술 도 모자라서 이를 극대화한 다양한 독점작들과 풍부한 트리플 a급 타이틀 덕분에 전세계적으로 크게 열풍을 불러 일으킨 게임기기 중 하나가 되었죠 그렇게 후속작으로 등장한 닌텐도 스위치 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친 듯한 휴대성과 범용성을 보여주는 기기 디자인과 비디오 게임 역사상 최고의 게임이라고도 평가받는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큰 호평을 받는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기계 성능을 극대화시켜 게임이라는 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링피트 어드벤처 등등 닌텐도의 휴대 기기들은 풍부한 본인들의 기기 이해도가 높은 독특한 게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버워치, 스카이림, 위쳐3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들을 스위치로 이식시킴으로써 어디서나 트리플 에이 게임을 즐길 수 있지만 스위치가 가진 태생적인 스펙의 한계 덕분에 개발자들이 스위치에 맞게 이식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그래픽 다운그레이드나 성능저하가 일어나게 되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PC에서 즐기던 게임을 휴대해서 즐기기 위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을 또 구매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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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부분이 ufo같은 기기들이 가진 잠재력이라고 할수 있죠 앞서 설명했듯이 컨셉트 ufo는 윈도우 10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윈도우 10의 환경에서 기기가 구동 됩니다 그리고 스팀과 같은 런처를 통해 게임을 실행시키는 방식이죠 이렇게 된다면 앞서 설명했듯이 더 좋은 환경의 pc 게임을 휴대용 기기에서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따로 이식을 진행할 필요도 없어지며 일반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 제공 되는 게임들을 그대로 휴대의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걸 생각해보면 게임을 추가로 구매할 필요도 없으며 다른 휴대용 기계의 이식을 기다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컨셉트 ufo 같은 경우에는 usb-c 타입을 통해 키보드나 마우스 를 연결할 수 있어 유튜브를 본다든지 유사 노트북처럼 이용도 가능하며 강력한 차세대 연결방식인 썬더볼트와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범용적으로 기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렇게 설레발을 쳐놓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컨셉트 ufo는 프로토타입 에 불과하며 실제로 시중에 팔리게 될지 아니면 전혀 다른 형태로 변화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아이디어만으로도 앞으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지 매우 기대가 되며 이 ufo가 그랬듯 또이 제품을 보고 다른 회사들이 어떤 아이디어와 기술을 집어넣어 우리들의 깸창 인생을 얼마나 더 풍족하게 만들어줄지 기대가 되네요 이 기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들은 8일에 열리는 델 익스피리언스의 회사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씩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